특히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아주 어 싸구려 물건을 훔쳤는데 어떤 사람은 구속이 돼. 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이 그만큼 강해지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셔야 정치가 바뀝니다. 언론의 보도가 안 돼서 똑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제가 시장이 되기 전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똑같이 변호사인데요. 지금 일차적으로는 지금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돼 있고 이 법인을 안정화시킬 그런 저한테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변호사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생각인데 변호사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꿈이나 변호사로서의 꿈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변호사야 뭐 정치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거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또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한 변호사 활동을 생각해 보면 약간 공익적인 측면이 좀더 강화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 변호사 될때 꿈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공익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도 좀 보탬이 되는, 특히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좀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변호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겠다. 민변 저도 민변 소속 변호사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저 혼자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할수 있는 혼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좀 느끼면서 살자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정치에 지금 또 약간 한발 물러서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저도 상당히 분노할 때가 있어요. 어떤 판결에 대해서 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막 그러긴 한데 주로 이제 답답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들은 판결들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판결들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법조인들이 약간 일반인들하고는 경험이 좀 다르잖아요. 이런 소송에 있어서 또 형사처벌에 있어서 근데 그 이면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싸구려 물건을 훔쳤는데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고 뭐큰 손에 몇백억 손을 끼쳤는데 집행유예를 받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가 보면 어떤 그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도 저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 두개 정도를 했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작은 물건을 훔쳤는데 실형이 나온다. 이런 거는 보통 누범 상습범, 막 이런 분들이 한 번이 아니고 누범이라는 거는 실형을 받고 3년 내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재판부에서 해주고 싶어도 그런 걸 집행례를 그러니까 벌금형이 있으면 때로는 이제 에, 해주긴 하는데,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 하,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어, 이거는 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어, 유전무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일반인들하고 다른 시각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데, 이 법조인들의 그런 익숙함. 아, 저런 사건이면 의뢰 이 정도.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제가 일례로 사법연수원 시절에 부검하는 곳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 필수 코스였는데, 부검할 때 보면 부검이들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는 시신에 대해서 상당히 경건하잖아요. 근데 아 물론 그분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느낄 때 보면은 그분들도 예의를 다 하시겠지만 어 이거 너무 막다루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시신을 해, 해부하고 막 장기를 막 적출하고 무게를 재고 사진 찍고 막 하는 모습들이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좀안 와닿거든요. 어막 부검이 원래 그런 건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직업적으로 계속 겪는 일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 같아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 직업적으로 막 하다 보면 그런 사건이 되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똑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유 뭐저 사건은 저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약간 그 중에서 특별한 사건을 보게 되면 엄청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꽤 나오는 거죠. 아마 그 차이인지 아닌가 싶고 그런 설명들을. 법원이 그런 판결 배경들을 설명을 잘 해야 국민들이 이런 오해를 풀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도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정치를 할 사람으로서 어, 동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진영론이라고 하잖아요. 어, 편가르기 이게 뭐 지금 현대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되게 많았어요 어, 우리나라도 에 있었고 외국에도 있었고 그런게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정당인데 정당 일체감도 상당히 정치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화되고 화벌 정치가 악화되면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다 상당히 실증을 내는데 이게 그 표가 너, 표를 너무 중시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한 발을 떠나서 정말 좋은 정책을 펼치면 시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그런, 파벌적인 정치를 안 해도, 이런 생각으로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 덜 알아주는 거 실제로,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비판하고 강력한 어조로 상당히 강경하게 해야만, 언론을 더 많이 타고, 그, 그렇게 해서 유명해져야,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선거에서 볼 때, 인지도가 투표율과 거의 유사하게 가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유명해져도, 어 그게 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속성이 아마 성의 속성이 예, 그런 측면이 있어 정치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말 아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 입법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고 그거를 좀더어 우리 시민들이 좀 언론이 발굴해서 아 진짜 이 사람이 예,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을 정책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려 줘야. 이런 게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치사에서 지금만큼 지금 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사분 리스크가 문제되고 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또 비판이 그만큼 강해지고 이렇게 지난 대선이 그랬잖아요.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그때부터 그랬는데 이게 지금 대선 이후에도 그게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사회 갈등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한동안 그래도 그게 완화되는 과정으로 뭐 지역 감정이라든가 또는 그 남북 관계에 대한 뭐 이런 어 레드 컴플렉스라든가 이게 좀 완화돼 왔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가 이게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때 선거가 음 원래 뭐 구도 뭐그뭐그 뭐그 인물 이슈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인데 제일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이제 지형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지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옛날에 아마 지금 m z 세대은 거의 못 느낄 텐데 지역 감정이 엄청났었어요 영원 간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좀 벌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 어, 레드 컴플렉스 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용공 옛날에 용공이라고 막 어,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는 공격을 엄청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다 잊혀져 가다가 아무러 가다가 다시 또 이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좀더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좀 중도자적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봉합하고. 정치가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대화와 타협. 그 다음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타협이란 결국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큰 틀에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 수는 있죠. 이제 뭐 선거 때 되면 각 후보들이 자기들의 치적이라고 할까요? 성과라고 할까? 이런 거를 홍보하게 돼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봐주시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두셔야 정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는 너네가 하는 거고. 언론에 보도되는 건 맨날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 가십거리가 되는 것만 보도를 하잖아요. 진짜로 이런 탐사 보도처럼. 아, 이 정책, 이 훌륭한 정책이 뭐 나와서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이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국민들도 그런 정치인들을 고르기 위해서 좀더 어, 이제 투표장에 나오신 분 중에 공약집 안 보고 나오신분이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를 좀 알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정치학에서 이제 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투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표하느냐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그 과정 중에 첫 번째 정보가 아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언론이 하고 또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더 공부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뀌니다 그, 처벌이 강력하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변호, 친한 변호사가 책까지 썼는데요. 친한 사람한테 사기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정치고,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게 법인 거죠.